정 화이팅 포켓몬빵 기다리는거에요? 학생? 응. 네. 정화 <놀람> <좀. 놀람> 어, 소음풀이했네 오늘? h e h e 와야 대박이다 대다동지야 대박. 아빠. 네. 짜자